렛츠고 이 여러분 헌터 황이요 여러분 오늘은 뉴질랜드에서 며칠차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컨텐츠가 한번 해면요 오늘은 뉴질랜드에서 구멍치기를 할겁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구멍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구멍치기 하면은 노래미, 볼락, 개우럭 등등 나오는데 여기는 폴리코리아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10초에 한 마리씩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 사이즈도 굉장히 큰 녀석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 광경 보여드릴게요 기가 막히죠? 크... 이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웃음> 약간 그 피식 대학의 이창호님 조금. <웃음> 맞아, 맞아, 맞아. 자, 근데 여기는 저희가 사륜차로 30분의 해변을 달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져 있는 간조 때만 들어올 수 있고 물이 들어와 있는 만조 때는 저쪽이 다 잠겨가지고 절대 차로 올수 없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한 시간 정도만 지금 할수 있기 때문에 한 시간 뽑고 바로 가서 먹방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자여러면 고... 지금 구멍치기 채비를 했는데 요렇게 좀무겁게 달아놓고 싹 들어가가지고 이제 고기들 물게끔 딱 요게 구멍치기 정석 채비방법이에요 <웃음> <웃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오하하하데3하4하5하까지 <웃음> 나옵니다 와하하습니다 여러분 바하 포인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와 근데 여기가 물이 원래 다 차는 곳이거든요 하조라서안 차는 건데 벌써 저거 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저거 어 비싼 손모가지를 얻게 되겠고손모가지니다 포인트, 포인트 와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밑에 다 홍합이에요 와 진짜 우리나라 따개비처럼 있네 따개비는 쓸모가 없는데 여기 홍합은 우리나라 홍화탄처럼 삶아서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맛이 기가 막히다고 요 이게 그림이 홍합이라고 해가지고 초록색을 뒤죠 아... 자 그렇다고 합니다 아직 아니에요 막... 왜왜왜요 숫자 세니까 숫니까 구멍을 찾고 지 않소 자 구멍 잡고 10초 딱 세고 아니면은 바로 연장 꺼내세요 형님 나 10초 네10 9 10 5 3, 3, 2, 3 2 1 자. 미쳤어. 아, 오, 미쳤는데, 와! 미쳤어. 헐리코리아 우와! 진호레비 잡는다. 했죠. 았어딱 10초 걸렸습니다. 와, 아, 미쳤다. 진호레미 사이즈 봐. 진짜 10초 만에 잡았어요. 요거는 작은 사이즈. 작은 사이즈에요이건 아, 아, 방생 사이즈네. 자, 요거는 방생하더라고 있어요. 와. 크죠? 오 커요. 아, 커요. 네. 방생. 오, 방생. 와 어떻게 이러지? 여기 얕은데? 여기 바로 육지에요 여러분 와 미쳤다 여기에서는 소라를 한두 마리만 잡아보세요아 아, 미그레스 소라를 소라야 어디니? 자세요 어디 어디? 여기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어 자, 어, 아 뭐야 글쎄 몇 개를 어, 따신거야 어, <웃음> 따신 <웃음> 소라를 발로 빡 발로 빠우면요 껍데기는 쓰면 안돼아 아, 안에 아, 살만? 살만 이렇게, 아, 이렇게 해가지고 오. 구멍치기 또 해보시고 자 와. 이걸 며칠까요? 요번에는 11초 11초 물이 밀고 들어오잖아 아 요때 물이 딱 밀고 들어왔을 때딱 넣으면 되네 4 4 5 6 7 8 9 10 11 뭐야 진짜로 아와 미쳤어 잡았는데 박은 거예요? 네. 박, 박... 아 잡아는데 아에 네, 그냥 박아버렸습니다 이거 아, 와 진짜 미치긴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로바로 입질 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요런데서 와 빠다니 잡았다 와야 아, 사이즈가... 사이즈 크다 이거 35 되겠다 35 구멍 치기로 이만한 게 나오는 게 말이 되나? 자자 <웃음> 자, 들어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초하세죠몇 초? 11초 10 9 8 7, 7. 6 5 4 3 2 1 0땡와 미쳤어 야, 미쳤다. 우와 오, 미쳤다. 미쳤다 크진 않은데 좀 아르다 봤어 20 정도 되는건데 와. <웃음> 자 요것도 자가이가 방세 자, 저버릴거죠 왔다 어, 왔어? 와 진짜 엄청나다 진짜로 이야 우와 유잘라드넘버원아 아, 캠핑 아, 캠핑카 이미원투 던졌거든요 과연 지노래미 지노래미에요 아지노래미 아, 올라옵니다 네. 지노래미 와 어. 와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뉴질랜드 불가사리들 와나 불가사리 진짜 아무르 불가사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발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다섯 개 있거든요 손이 야 쟤는 10 불가사리래끼 <웃음> 와 다른 나라 받아오니까 다른 지형이나 다른 생물들을 보여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와 크다 크다 와 크다 크다 뭐야 뭔데 뭐데, 뭔데요 아유, 오, 오, 오 사이즈 도망치기. 봐라. 우와, 4자 되겠다, 4자. 신랜지다 예, 예. 예. 하지만 이제 6월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웃음> 저 한번 해봐도 되나요? 아, 그럼요. 이야, 또 왔다. 오, 와, 와, 와, 와. 아유, 도망치기. 와, 사이즈 좋은데요? 네. 오, 이야. 오, 이야 오, 키가 오, 키가 오, 야, 얘도 4자다, 얘도 4자. 와. 와. 와,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자, 여러분, 이제 바로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바로. 고맙습 바닥까지 내려야 돼요. 네? 물었다, 물었어, 우와. 물었어. 우와. 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와서 물어 미쳤어요. 보이네 미쳤어 뭐야 이게 이게 말이 돼? 미쳤어 몰라 미쳤어 이거 말이 어... 안돼어정합좀 큰데 야 3초 정도밖에 안 걸린 거 같은데 바닥까지 내려야 돼요 네 있어? 아니 아니요. 아직 센스픽 어... 키우는 거 같아 어 있지? 잡혔어 잡혔어 잡혔어 잡혔어 아니 아니야 잡혔다니까 아니, 아니. 어 뭐야 오, 잡혔네 잡혔어요. 나는 알지 이야 이야 아, 힘 쓴다 이야 아, 아, 잡았다 와 소파 미쳐 자 와. 이야 미쳤습니다 여러분 와. 이거 10초만에 한 마리씩 뽑으면 평생 생선만 쳐먹고살 수도 있어 오메가 개 뒤지는 거예요 우와 <웃음> 자 바로 방생 야 이거 방생하면 어떻게 괜찮아요 형님 아. 잡으시면 되지 와 미쳤어요 여러분 진짜 자이번에 까만 형님 너 구멍치기 선수 아닙니까 아네 제주도 구멍치기 붕물질 아이 뭐야? 뭐야, 뭐야 그냥 계속 뭐야. 나옵니다 여러분 어, 넣으면 나오고 넣으면 나오고 넣으면 나와요 여기는 둘셋 번지 바닥까지 내려주고 잡혀있어 잡혀있어 잡혀있어 잡혀있어 잡혀있어 잡혀있어 잡혀있어 잡혀있어 잡혀있잡힌지어르겠있어데있어우맛있어있어우맛있어 잡혀있어 잡혀있어 부러져. 어 잡혀있어 져혀있어 잡혀있어 잡혀있어 잡혀있어 잡혀있니 잡혀있어 잡혀있어 잡혀있어 잡혀있어 잡혀있어 잡혀있어 잡혀있어 잡혀있어 잡혀있어 잡 쳐봐도요 형님. 아니 안 돼. 안안 되겠지. 왜냐면 이거 영상 끄면저개쳐맞거든요 아, 아니 <웃음> 쳐도 돼. 아니 아니 안칠려어 형님. 어 형님 도안 치려. 안 치려.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안래려 아니 그럼 내가 쳐도 돼? 안 되죠. <웃음> 자 여러분 얘는 킵해 주도록 할게요. 어디 다할까요아 여기. 어손 조심해. 손 조심해.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아니 근데 파도 때문에 쓸려갈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아 여기. 어. 아 저기 두 마리가 더 있네. 미쳤습니다 진짜. 세네 마리만 더 잡으면 되 돼. 분량이? 아니요. 세네 마리면 40초면 끝난다는 거잖아. 안 되죠 형님. 안 돼. 컨텐츠 정 형인데 이렇게 날로 먹으려고 하십니까 <웃음> 우와 또 이렇게 개쓰레기 아 안되죠 형님 여기서 어. 한 30분 정도 꾸준히 하면서 티키타카 하면서 에키스 뽑으면서 하는거죠 형님 알겠어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아시요 <웃음> 거짓말 자쭉 내려주고 야 이게 말이 되나? 오! 뭐야 뭐야 <웃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아니 이거 안 내려도, <웃음> 안 내려도 되네 위에서 해봐요 위에서 위오와 <웃음> 뭐야 그냥 물 위에서 받아먹네 이거 구멍 식기가 아니고 파도치기? 하늘치기? 아 개노재 땅치기 <웃음> 아 맞다 이렇게 말하면 저개 쳐맞거든요 아 재밌어요 형님 아 재밌어 <웃음> 왜 나한테 그래 재밌, 재밌, 아,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아 재밌어 아 재밌어 잘못했어 거짓말하지 마 하늘치기 한번 해봐 아뇨 아뇨 보여주실 거예요 수면치기 수면치기 아 수면치기 아 좋다 구멍치기에 이어서 수면치기 와 이거 와 얘네가 우와 우와 야 미쳤다 미쳤어 와 이게 말이 되나? 먹었다 와 오와. 우와 이게 개체수가 얼마나 있는 거예요? 야 이건 강아지예요 강아지 지금, 지금 공항에서 열마리 넘게 나오게지 근데 10분이 안 지났어요 와 미쳤습니다 다른 내려가면은 다른 어종이 나오나요? 아니면 여긴 진오래미 밭인가요? 진오래미. 서식지예요. 진오래미 서식지예요 방금 입에서 뺀거 바로, 바로 재활용 동료의 위에 기 붙은 거를 과연 먹을 것인가 안 넣고 바로 버에서 우와 아아 빠졌다 아아 뭐또미끼로 대가리는 안돼아 대가리를 대가리. 미끼로 한번 써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자 과연 음. 와 바로 문다 아, 우와 아, 까비, 까비! 와, 대가리가 통합니다. 대가리가 통하네, 진짜. 아. 대가리는 좋은데 약간 걸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홍합을 따가지고 홍합을 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걸릴까? 이렇게. 자, 우와. 이렇게. 자,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아, 와! 미쳤네. 우와, 사이드. 오. 킵, 킵, 킵. 방금 잡은 게 제일 큰것 같아요. 와, 제일 크다, 진짜. 그냥 우리 큰 것만 놔두고 다 방생하자. 방생하자, 방생. 방금 잡은 거 빼고 다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아직 살아있거든요, 여러분. 기다려봐 처마이 꺼져 자이 녀석도 처마이 꺼져버려 저희 큰거한 마리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잠시만 저, 대박 얘, 얘가 얘더 커. 얘가 더 커. 얘 살려줘 자 서바이벌입니다 서바이벌 누가 누가 살아남나 자, 여러분 지금 10분 좀 넘어서 12마리가 잡았습니다 진짜 말도 안돼그래 작은 사이즈도 아니고 3, 4자들이 이렇게 아, 쏟아지는 네. 게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요번에는 아까 이거 믿기 쓰다가 남은 아, 어, 거요장 내장. 정어리의 내장이거든요 요거 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혹시 제가 해봐도 되나요 올리코리아님? 아 그럼요 10만 이씩만합니다 오고 나서 타이밍 너무 잘아 아, 좋아 자 내렸는데 과연 와 미쳤다 잡혔 잡혔 잡혔 잡혔대 잡혔 잡혀... 와 놀랐네 <웃음> 야 잡혔는데 오, 오, 오, 야 손맛 좋다 와 손맛 좋다 와 빨리 와우와 과연 <웃음> 우와 <웃음> 이야 맛있네 드러뻑 됐어요 요거는 방생 사이즈, 사이즈. 아유 방생 사이즈 전에 잡았던 것보다 좀 작기 때문에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뇽 어? 바로 방생 어유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방생하자마자 올라오는 그룹 바로 한 100마리 있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와 여러분 이때까지 미국 아마존 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역대급으로 이렇게 잡히는 거는 처음입니다 넣어서 이렇게 큰 사이즈가 자주 나오는 건 진짜 처음이에요 역시 낚시자되는 뉴질랜드에서도 넘버원 포인트라고 하는 곳이 와 진짜 넘사벽입니다 넘... 너무 신나고 낚시초보분들도 이렇게 쉽게 손맛을볼수 있는 곳이에요 단저무서워모래사장을한 30분 정도 오프로드로 달려와야 됩니다 무조건 4륜차가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진짜 후회 안 합니다 최고예요 자초롱리 홍합으로 가만히 해보신다고 수면, 요 수면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죠 수면치기. 수면치기 수면치기 안 내리고 보여줘요 보여줘 와, 와. 바로 먹었어 뭐야 바로 먹었어? 야, 바로 왔어 바로 왔어? 야, 찍었어 찍었어, 찍었어. 야 이거는 아, 1초만에적 1초. 1초다 1초. 진짜 얘네 기다리고 있는 거네 진짜 이거 시간치기 야와 다져져 서리발 자 바로 방생 방생 자 방생 해줄게요 이번에좀큰데한번적 아, 자 요번에는 정어리를 아주 크게 껴가지고 큰 거를 잡아보신다고 합니다 바로 밑으로 안내려고 건너편 밑으로 아, 어, 저기까지 네. 플라이어 그래 오 정확해 아니 근데 나는 먹은지 모르겠는데 홀리코리아님 옆에서 뭐가 먹은 걸 아시더라고 그러니까, 왔다, 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사이즈 어때요? 오 크다 커요 커요 커요 오야. 와우 아우, 맛있어 아니, 오, 어, 있었다이 크네 오, 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와한 번에 섞였어요 아 좋습니다 오, 이야 사이즈 좋다 오, 자 비교 비교 아좀 조금 아, 아, 좀 작네 야야야 야, 야, 야, 야, 너 살려줄게 얘는 방생하도록 하겠어 아 재수 좋다 너와 요것도 사이즈가 진짜 미쳤다 진짜 미쳤어요 야. 요것도 시원하게 방생해주도록 할게요 가라 방생 야가래 다시 한번좀더큰거 잡으신다고 하시거든요 미끼를 크게 달면 크게 달수록 큰 놈들의 입이 벌어지는 게 완전 다르기 때문에 더 크게 벌어지면 더큰 거를 먹 먹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큰 거를 잡으면은 큰 놈이 잡힙니다. 입질한다 왔어. 어. 자힘 쓰고 있거든요. 아. 오 뭐야? 비슷하겠나? 아좀 아쉽다. 좀 아쉬워. 자 여러분 요거 한 마리 바로 킵해가지고 투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오레미는 여기 이렇게 잡으려고요. 자아 아, 어, 조심해 조심해 아, 괜찮아요. 이게, 이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까비안 아, 아, 괜찮았어야 돼아 아, 죄송해요 아 진짜 죄송해요 아 진짜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아 진짜 죄송해요 뭐라고 그러니깐 이 개스레기라고 아얼마 착한 바닥이면 데 형님한테 그러자 야 니가 그렇게 형 가스라이팅 하니까 아 죄송해요 형님야아 죄송해요 <웃음> 가스라이팅이야 죄송해요 와이 가스라이팅이 어떻게 아까마귀 너무 귀여워 가져가서 어쨌든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웃음> 요리는 제가 하겠어 오늘 내가 할게요 형님 아, 그래. 형님 많이 했으니까 오늘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자 먹으러 가볼게요 추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런 쥐노래미를 잡아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콜리코리아님이 10초에 한 마리씩 잡나다는데 정말 10초에 한 마리씩 잡힌 거 보셨죠? 심지어 미끼가 수면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가 올라와서 쳐물고 들어갑니다 뉴질랜드 아니면 경험할 수 없을 것만 같아서 너무 행복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지노레미로 뭘 만들어 볼 거냐면요. 뉴질랜드에서는 빵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 가지고 지노레미로 햄버거를 한번 만들어서 추배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늘은 먼저 쫙쳐 주도록 할게요. 장난 아닙니다. 비늘이. 어 이거 다찌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닦을 거고 제가 안닦으면은까방 형님한테 처음 맞거든요. 어 야, 여기 어떻게 해 이거? 어, 비늘 떼 주세요. 오케이. 아, 여기, 침 줬는데. <웃음> 앵글에? 아, 진짜. <웃음> <한번> 닦아야 <웃음> <되겠는데>. 한번 닦아야 돼. <웃음> 한번 자, 이런 식으로, 비늘을 잘 쳐주면 됩니다. 아, 예, 형님. 제가 치겠습니다. 또안 치면 끝나고, 야, 너 아까 비늘 왜 이렇게 냐 씨. ᄅ ᄅ 죄송해 요 형님. 아, 형님. 형님 해외서 안 자, 해외서 안 때리 그랬잖아요. 제주도에서만 때리 그러했잖아요. 숙소에서 재워주는 대신 세 대씩 맞으라고 저랑 보고 형이라 이렇게 또 보내버리네. <웃음> 아. 여러분 다 장난인 거 아시죠? 에? 네 알아요. 아, 네뭔 네. 소리예요 지금, 형님? 여러분 아, 다 가스라이팅인 거 아시죠? 네맞아요 가스라이팅인 거 아시죠? <웃음> 야 너무 시끄럽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일단 비닐 싹 먼저 쳐줄게요. 비닐 칠 때는 비닐 치기가 있어야지요. 사람참 아따 파고려. 아 죄송해 요 형님. 아 비닐 치기가 맞아. 숨 막는다면 눈 빨려진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데 지금 뒤로 한대쳐봤거든요 아, 누가 봐도 니가 태비급이야. 가만이 축구 오래 해가지고 신체 나이 29세라고, 저 신체 나이 해보니까 35세 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처 맞고 삽니다, 여러분. 까만 구독 취소 부탁드립니다. <웃음> 다다다다다다다다 자, 여러분 이렇게 비늘 다쳤으면, 자 이제 배쪽 따라. 오이고 장기가 튀어 나왔구나. 하루 젖어줄게 롱코부터 해서 쫙따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 형님 또 영상에서 막 걱정해주는 척해서 감사해요. <웃음> <진짜>. <웃음> 안에서 전기 음.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 저희가 우리에게는 왜 괜찮아요? 아 써끗이 가니다 쉣더 팍 까마 어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저를 모르게 관적으로 나와버렸어요 안에 내장 싹다 빼주도록 할게요 형 몇몇거 갖다 드릴까요? 갖다주고 또 개뜨릴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고 싹 긁어주는 애니다 어기어기어라차 어기어기어라차 어기어기어라차 어기어기어라차 아, 아, 아, 죄송해 요렇게이렇 아, 아, <웃음> <웃음> 이렇게? 하면 돼? 음. 이렇게? 이렇게? 네. 이 이렇게? 네깨끗하게 하면 돼요? <웃음> 형? 게 <언제> <웃음> <웃음> <웃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게게 이렇게? 이게이게게 사무라이! 러샥! 사무라이! 아침에 계신 분 텐션이 오. 엄청 올라가셔가지고 자 그럼 이제 회를 쳐 주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 척추 있죠? 여기 바로 따는 오. 게 제일 좋더라고요 라샥 사무라이! 자 그렇게 하고 회로 먹을 게 아니기 때문에 갈비뼈 있죠? 과감하게 날려줄게요 러샤이. 자 그리고 가운데 뼈 있죠? 자, 이렇게 해서 V 자로 해서 날려주도록 할게요 야 껍질부터 벗겨야지 응? 아예야 껍질부터 안 벗겨? 죄송합니다 <웃음> 자 여러분 껍질부터 벗길게 여기서 노래 안 부르면 저개처 맞거든요 까만 구도 까만 구도 까만 구도 와 이렇게 사람을 매기네 까만 맥이네. 구도 까만 구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까만, 까만 아니요, 아니요 까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까만 구도 <웃음> <웃음> 아닙니다 야. 노래 안에 제가 신만 못 만들면 뒤진다 할 거예요 <웃음> 어, 엄청 잘하시네요 손질 언제 저 언제부터 하셨? <웃음> 나 맞을까봐 긴장 저하는 거야. <목소리> 아, 아, 아 안았어. 진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사실 저희가 동갑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는 거지. 너무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 맞습니다 동갑입니다. 얼굴 <웃음> 보세요. 동갑이지. 빵이에요. 자그다 이거 여러분 까마야 되니 너무 잘 받아 주셔 가지고 장난치는 거지. 이따가 어차피 개처럼 하는 거 저거든요. 예, 이제 이제 해다시면요. 검사, 검사. 아니요, 검사, <웃음> 야, 검사, 와. 검사 아니, 와. 아니, 검사 안 해도 돼요. 검사 안 해야 되 아니, 이거 검사해야 돼. 검사해야 돼. 빨리빨리. 빨리. <웃음>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일단 여기 비는 한데. 안돼요? <웃음> 와 얼굴 정표정표 <정규정규>. 진짜 <웃음> 은혜 때리고 <맛있다>. 먹다 <웃음> 은혜씨가 왜빤때기를 때리는지 알았어 옛날에 까마히 <놀람이> 제주도 가서 처음 만났거든요 그 이후로 제가 은혜랑 제주도로 여행가는데 자기 집에 크레이빗이 먹으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웃음> 그날 크레이빗이 개으러 먹었어. 요개잘먹었잖아 근졸해요 은혜도 때렸잖아요 은혜도 때렸잖아 우와 우와 이거 <목소리도> 완전 <목소리도> 아니 내내 구독 중복자 10만 모으면 은혜 또 때린다 그랬어. 와 이렇게 와 진짜 어이없다. <웃음> <웃음> <정엽죠>. 자나머지 <웃음> 자, 하나는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까망이님이 너 뒤질래 이씨 러마. <웃음> 야 오늘 카드 <웃음> <칸을> 제대로 나온 <남았나? 웃음> 아니 진짜 그랬어. 너, 근데, 너 뒤질래 씨 러마. 와 진짜. 껍질을 벗겨서 이게 여기가 많이 아프다. 여기 아퍼. 여기 때리려고? 너 여기 때리려고 그러잖아 지금.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웃음>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만 보세요. 까마귀님이 축구를 진짜 많이 해서 이걸로 로키 맞으면 진짜 뒤집니다, 진짜로. 로키. 아니에요 형 죄송해요 저 여기 빨개진 거 보이죠? 여기. 타서 그 타서. 타서 방송 처음 어,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타서 그럽니다 진짜 제가 다린거 아니에요 타서 그래요 와 <웃음> 어, 저.. 어. <웃음> 개쓰러져 <스릇이야. 웃음> 어. 형 재밌죠 근데? 좀 즐기고 있죠? 아니 전혀 찐이니까 찐이니까 <웃음> 즐기고 있어 아 너무 재밌다 바로 선진해주도록 하겠어한 <웃음> 번에 하는 걸로 보여드리겠어니어기야기여 라차 어기야기여 라차 어기야기여 라차 어자이여운하 왕자 귀여운 하 왕자 이여하 괜찮아요? 어, 아니, 뭐지? 어,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는데. 미친 짓 하는 게 와. 뭐. 네, 형님, 제일 리스펙 하잖아요, 알죠? 최고야, 최고, 아🎵> 어, 진짜 최고. 아. 아. 자. 방금 하이파이브 어떻게 한줄알았 까마귀 형님? 보셨어요? 이렇게 한 거. 요걸로 찍었잖아요, 방금. 요걸로. 찍 이거 봐. 이거 손가락 힘세 봐, 이거. 자, 손질해 주세요. 반밖에 못갔잖아 어기야, 기어라. 자. 형님 형님, 같이 가세요. 라, 샥, 사물로, 라이. 형님, 진짜 최고. 저거랑 비슷하다. 스트라이크! 이거랑 비슷하다 아. 그치 어감이아 또? 아아 아니 나한테 만안웃었지면이거 나한테 만 엄격한데 나한테 만 엄격한데 홀리코리아님도 엄청 웃겨가지고 웃고 있었는데 <웃음> 이 놈아 홀리코리아님도 때려가지고 제가 홀리코리아님도 웃고 계시잖아요 자 이제 껍질을 벗겨주도록 하겠어 <웃음> 오! 오케이, 라삭! 오! 우랭! 자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여기다 손잡님이 만들어가지고 껍질을 먼저 벗겨줄 겁니다 어여라살라살라살라살라살라살라살라살라살라살라라 올라서 올라서. 이 표정입니다 여러분 저를 좁힐 때 하는 ㅋ 나삭 사무레이! 스트라이크 예아 하하하하하하이크안웃으 <가누수면> 큰일났잖아요 <웃음> 아, 아니아니아니아니 <웃음> 가운데 뼈 Y자로 딱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로 한번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 원래 물이 담면 안되는데 어차피 여러분 저희가 튀겨 먹을 거기 때문에 비늘을 위해서 물을 한번 씻겨줄게요 워? 아 형님! 그거 있잖아요 형님 뭐고? 뭐. 조선시대 버전 아 그거? 네 오물. <웃음> <웃음> <웃음> 우물 우물 <웃음> 재밌다 <웃음> 자 이렇게 다 해줬으면 물기 제거를 싹 해줄게요 톡토로독톡 톡톡 톡토로독톡 톡톡 이거 진짜 웃겼어요 아 왜? 진짜? 진짜? 왜 갑자기 형님 나이가 이게 좋아 <웃음> 나도 <웃음> 나도 그랬어 나도 야 <웃음> 너무 창피해 <웃음> 이렇게 해가지고 물기를 다 빼주겠어 하톤 터치 아또 이거 또 보셨어요 여러분 보셨죠 이거를 해가지고 세워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아진꽝만진꽝마자 그다음 떠놓은 필렛들을 튀겨줘야 되기 때문에 튀김가루만 묻히지 말고 좀더 바삭해가려면 반죽을 해서 하면은 더 바삭해집니다 튀김가루의 필살기 바로 블랙 을니메라루로 물을 먼저 부어줬네 찬 물을 부어준 게 좋아요 사실 얼음 물이 있으면 얼음 물을 붓는 게 훨씬 좋긴 한데 부어봐자자 그리고 돌리는 거뭐 없나요 이걸로 돌리세요 이걸로 이걸 이걸로 돌리세요 형 이걸로 돌리세요 어어어어어어어어 어? 조용히 좀해 <웃음> 장난이 아니죠? <웃음> 개쓰레기다 <웃음> 진짜 젓가락으로 돌려요 원래? 젓가락으로 돌려도 됩니다 아진짜요자 한번 해볼게요 저는 처음 해봐가지고 사실 이런거할때 잘하는 젓가락으 세워가지고 어 여보세요? 어어어어. <웃음> 어 내가 네. 어? 까마히 때린다 했다고? <웃음> 어디? 배? <웃음> 너 지금 이.. <웃음> <웃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고누님 <웃음> 사랑해요 운동이 최고 아난 <웃음> <웃음> 개쓰레기하고 <웃음> 자 여러분 지금 반죽이 요정도 걸쭉하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은 얘를 그냥 통째로 여기다가 푹넣는거예요 넣어봐삿 워 좋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조용히 좀말 <웃음> <말아요>. 잘했어 <웃음> 자 이렇게 두개를 싹 넣고 자 이렇게 완전 아... 걸쭉하게 저희 통닭 <웃음> 남겨주세요 저기 지금 <웃음> 통닭 파티하고 있거든요 저희 통닭 남겨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 네. 감사합니다. <웃음> 자 이렇게 딱 비벼놓고 이것 좀 재워두고 프라이팬 하하하함. 바로 식용유. 럴나나나나아 롤라랄 어, 아, 맞다. 언나나나나지 어, 뭐라했냐? 죄송해요. 아아니아니아니아니 죄송해. 죄송해 죄송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내가 내가 내가 죄송. 자 그래서 거를 6번으로 파이어하고 달까지 기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니. 한 중에 제 아니 같아. 나나라고 임마. 아. <라삼>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제 기름이 어느 정도 다 달궈졌는데, 자, 이제 요거를 넣어주도록 하겠소. 반죽 보세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이야, 우와, 보이시오 자, 하나 더. 넣어, 버섯. 아유. 자, 여러분, 지금 패찌가 튀겨지고 있는데, 튀겨지기 전에 저희가 햄버거 빵을 미리 사놨습니다. 요거를 여기에다 딱 깔고, 옆으로 싹, 딱 해서, 따따따라따. 뭐야? 뭐야? 아, 도수, 음. 도수, 도수, 도수. <웃음> 죄송해요 죄송해 나머지 <웃음> 하나도 아자 이제 마트에 가보니까 요게 팔더라고 이야 이거 너무 좋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면 되는 거예요 오, 소스 안 넣냐? 소스 안 넣냐? 소스. <웃음>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웃음>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웃음> 케찹 자 기가 막히죠? 옛날 원조 햄버거는 케찹으로 다 번복되어 있는 거딱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뭐가 있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 있어 뭐자요 소스를 살살 요렇게 좋습니다. 요 정도만 따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익었습니다 자 요거를 딱 해가지고 4킨 위에서 기름을 좀 빼줄게요 기름은 빼야 제맛이고 살은 빼야 멋있지 않소 지금 나살 빼라는 거 아니야? <웃음>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웃음> 아니 사실 사, 사 사실이잖아.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 와개 저만... 쓰레기. 여러분 제가 영상 켰을 때만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요. 점수 절대 엄두도 못 해. 저희가 엄두도 못 해. 죄송 죄송 죄송 죄송 죄송 죄송 죄송 죄송 죄송 죄송 죄송 죄송 죄송 죄송 죄 이거 보세요 야 미쳤죠 이거 야 미쳤습니다 와. 딱 하고 나서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에키스가 있어요 자 요게 아시는 분은 아는 굉장히 유명한 치즈인데 제가 또 치즈 덕후여가지고 유질랜드 싸더라고요 자들봐서자 요게 그냥 먹어도 맛있고 빵에 하나씩 발라먹으면 기가 막혀요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유질랜드에서 광고 찍을 일이 없어요 자 요렇게 싹베긴 다음에 빵 위로 이렇게 싹 올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나이프로 요거를 이렇게 발라주는 아. 겁니다 자 요렇게 하고 덮으면은 노래미 햄버거 완성입니다 아 진짜 <웃음> 아 이거요 저송해 죄송해 죄송해 죄자 완성됐습니다 와... 제가 먼저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초베르 음 어때 진짜 우와, 맛있어 진짜 맛있어 우리 령진처럼 죄송해요 막 이렇게 만전거 찍어 진짜 맛있어 <웃음> 진짜 여러분 튀김이 미쳤어요 보세요 와, 잘보 살이 아주 대박이다. 와, 진짜 맛있어. 와, 솔직히 말씀드리면, 뉴질랜드에서 싸먹었던 햄버거보다 맛있어요. <웃음> <웃음> 아, 아 그, 사람들 운대. 진 비교, 비교, 비교, 비교. 형님, 일로 오로 오세요. 냉정하게. 아, 솔직히, 냉정하게. 아, 냉정하게. 냉정하게. 와 이거는 튀김이 다 있네. 1 0점 만점에 몇점줄수 있습니까? 원래 햄버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 맛있어 느끼하지 않고. 어 그럼 그몇 점이야 0점 만점 중에? 꼭 점수를 줘야 돼? 형님 <웃음> <웃음> 한번 어, 주세요. 까만이. 한번 먹어보겠어. 주면. <웃음> 음와 진짜 맛있죠 진짜로 튀김이 너무 바삭한데 튀김이 말도 안되게 맛있다니까 진짜 튀김이 다는네 튀김 누가 했어요? 봤다 짠 <웃음> 여기 지금 보고 기다리고 있잖아 아예 아,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기 새들 베이비벌드와 <웃음> <웃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죠? 응. 빵도 그렇게 막 두껍지 않고 해가지고 오 이게 뭐야 야 내가 개걸스럽게 처먹지 말라고 <웃음> 자 이제 요거는 네 등분해서 한번 갖다 드려볼게요. 이거 무슨 신메뉴예요? 진오레미 튀김버거라고. 라떼 모닝네. 출메르? 우와 한 입에. 아니 버거스는 뭐한 거? 어머 이런 얘기 나올 날이거요 어? 이게 진짜 피쉬버거랑 비교했을 때 피쉬버거보다 훨씬 바삭하고 맛있어요. 벌크레나 한번 드셔보세요. 와 가들 포근해지나마지? 저게, 찐이야. 저, 저기 저게 찐이야, 찐이야. 저게 찐이야. 저기 찐. 진짜, 진짜 맛있죠? 목사님, 준이는 만난표 표정이 표정이 아니에요. 이 집에서 만들었다고? 방금 만들었죠. 저희 둘이 마. 미친 짓 하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맛이 미쳤다. <웃음> 와 <웃음> 라이. 야 우리 작살난다아 한번 드셔보세요 작살난다아아아아 해줘야 돼요 <웃음> 수베르? 수베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수베르! <웃음> <이런 거야? 웃음> 하나, 둘, 셋. 수베르! <웃음> 원래 이런 성격 아니신데, 연기되셨습니다. 방금 맥도날드 하나 먹었거든요? 오, 야, 바로. 이... 맛 비교 가능하네요. 앞쪽 보세요, 앞쪽. 앞쪽에 생선이 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헹구신 건 아니죠? 햄버거는 콜라하고 비율이 중요해요. 비율이 되게 좋은데요? 괜찮죠? 생선튀김이 살렸어요 진짜. 거 봐요. 자, 우리, 뭐야? 너무 맛있어. 아, 진짜 너무 맛있어서 먹고 계셨답니다. 뉴질랜드는 맥도날드가 엄청 맛집인데, 뉴질랜드 맥도날드에는 피쉬버거를 팔아요. 그게 되게 맛있는데, 그거보다 이거 훨씬 맛있는 거죠. 와, 맥도날드 소송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번 베이비벌드들한테 대접을 해봤는데, 맛있었나요? 아, 감사합니다. 포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됐지? 이렇게 하면 됐죠? 너 뒤진다고 했어. <웃음> <웃음>